아빠, 이거 거리 엄청 나가는 골프티래. 이거 한번 쳐봐. 이게 엄청 거리 많이 나간대. 이걸로 한번 쳐봐. 혜니, 이게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간대. 이걸로 한번 쳐봐. 오빠, 이게 거리가 엄청 많이 나간대. 이걸로 한번 쳐봐. 이거 거리 엄청 많이 나간대 이걸로 한번 쳐봐 응. 스피드 양을 줄여서 어, 거리를 더 많이 나가게 해주는 노비티래요 더 멀리 티 리카타 오비를 발생할 일을 줄여준다고 해서 어, 노 플러스 오비 해서 노비티예요 어, 리카타 제품이고요. 어, 제조사는 버디파파라는 곳에서 제조를 했네요. 티샷을 할때 우리가 이제 슬라이스나 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발생하는 거를 좀 감소를 시켜줘서 골퍼들이 이제 방향성을 좀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리카타 노비티예요 스피드량을 한 40% 정도 감소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비거리가 10% 증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10m 정도 나가면 한2 4 0 정도, 어, 230m 몇 이렇게 나가겠네요 음그 정도 좀더 이제 거리가 좀더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티죠 어, 보시면 쇼티가 이렇게 같이 달려 있어서 티를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어, 티 분실 방지를 위한 쇼티도 이렇게 달려있고 제가 직접 쳐보니까 처음에는 이 플라스틱 부분을 치는 거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를 치면 어떻게 공이 나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호를 치는 동안 이 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제가 어, 롱기였거든요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많이 나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어, 탄성이 좋은 건지 딱 드라이버로 딱 쳤을 때 어, 이 티가 되게 뭔가 촥 하는 그런 탄성 아시죠? 고무처럼 진짜 그렇게 딱 맞으면서 공이 되게 좀 멀리 나가는 느낌? 그리고 일단 페어웨이 안착률이 거짓말 안하고 99%였어요 본대로 이그 플라스틱 방향을 쳐야 되니까 일단은 에임 잡기도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치게 되니까 방향 잡기도 좋고 그래서 계속 그핀 방향, 그리고 에임방향으로 제가 보 가고자 하는,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계속 공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